말씀만 해주세요, 사장님. 사장님께서 바라신다면, 그게 어떤 소원이든 기쁘게 이루어드릴게요. 제 모든 걸, 소모해서라도. 저와 단둘이 이렇게 밤하늘을 거니는 기분 어떠세요? 도시도, 사람도,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게 보이지 않나요? 원하신다면 저 모든 것을 사장님 것으로 만들어드릴게요. 당신만을 위해 쓰겠어요. 이 날개를 이루어드릴게요. 그게 무엇이든 보세요. 이 날개가 진짜 진심네요 뭔가요? 이 재미없는 전개는 이런 걸 원하셨나 보죠? 입자집속 미라즈 프로모션! 입자집속 자, 한곡 춰볼까요? 함께 춤춰볼까요? 덧없는 왈치 리얼리티 이노베이션! 노베이션 리얼리티 제 진심을 감추지 않겠요이노베이 자집 속리티자 진심을 이 자집 않겠어. 무너속이 자집 속에. 자집 자집 속이런 감정 필요 없는데. 사장님의 취향을 반영해서 구현해봤어요. 어때요? <웃음> 제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. 지아는 사장님의 사소한 취향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는걸요?